나또난 요정이라. 난, 난 방구도 거든음안 말. 의심하지. 아, <웃음> 의심 좀 하지 마. 아 웨인 해네시처럼. 아 역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나 이제 가볼게요. 어좋 오케이 고생했어요. 이 d i 은 g 딩 주주는 주주 n g 은 i n g Ding d i n 주주 주주 주주가 굉장히 이쁜 g d 일것습니다 n g Ding d i n 시 Ding Ding Ding Ding d 어제 제가 새벽 5시까지 촬영을 하고 들어간 날이거든요 <웃음> 네,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니 저는 낮에 가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시간 이용해서 네, 어제 미도가 모텔 값에만 20만 원을썼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되게.. <웃음> 죄송합니다 짝대 아 진짜? 어. 일단 밥을 고릅시다 아, 뭐 먹을래요? 뭐 먹을래? 아 피디님 뭐 먹고 싶으세 있어요? 나는 메밀소바 아니 매매소바집이면 원래 돈가스 이런 것도 같이 팔잖아 그래 먹자 그러면 매매소바 돈가스 맞아 소바 먹어요 아니 네. 어제 미도랑 유진이가 진짜 피곤해하면서 촬영하러 갔거든 그게 아니 그게 진짜 미안한 게그게 어. 내가 너도 받겠지만 <웃음> 왕게임으로 이제 그 누구누구 누구누구 음. 이제 모텔 브이로그 찍어와 <웃음> 해가지고 이제 찍으러 갔어 근데 그게 나는 그냥 이런 금요일날 이제 우리 촬영을 하니까 어. 이때 이제 갈줄 알았는데 어제 밤에 갔더라고 음. 그래서 새벽 4시 50분에 음. 사 끊었대. 음. 그리고 미도는 그거 모텔, 그 비용만. 20만원 들고 너무 미안하더라구 어. 그래서 지금 우리 둘만 와있잖아 그래서 뭔가 좀 미안한 마음에 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피곤한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좀 음.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챙겨줄 수 있는 방법? 딱 응. 그거! 우리 회사가 이제 마실 거는 있어요 아 있죠 있죠 받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마실 건 있는데 먹을 게 없어 아! 아 약간 다과 같은 거? 왜 요즘 핫한 회사들 가면은 다스낵바 아, 이런 거 있잖아 아! 알지? 그렇지 핫한 회사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 그게 있어야 된다 나 너무 부러웠던 게 어. 빙고 오빠가 젠지에는 이거 음료수 뽑아먹는 기계까지 있다고 아 어, 진짜? 음. 그건 날왜봐 <웃음> <웃음> 젠지가 꺼져 <웃음> 아 젠지 <웃음> <웃음> 아니 그 미니 약거 같은 거그 힘들 때 먹으면 진짜 완전 좋거든요 고정도 그 스낵밥까지는 음. 우리가 만들어 줄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만들자 오 어. 괜찮다 만들어 두면은 뭐 뒤에 알아서 누군가 또 채워주겠지 아 맞네 이게 또시작이 중요해 오늘의 카드는 아제 걸로 할게요 알겠어요 아 <웃음> 그니까 알겠다고요 네, 네. 그니까 <웃음> 간지러워요 <웃음> <웃음> 간지러워요 그만 긁으세요 얘들아 과자 먹을 준비됐니? <웃음> 네, <웃음> 네. 다른 건 몰라도 돈딱스 정도는 사주지 <웃음> 야, 그 타로 타로 어와게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어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사 카메라 야진짜다 야. 카메라, 야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해요! 아못 봤어! 아무리 진짜, 자기 <웃음> 타임 아니라도 아 아니, 진짜 못 봤어 미안해 죄송해요 여러분 제 타임이 아닌데 아니 일찍 왔네? 그러니까 너 일찍 왔다 아, 마태가 음. 자꾸 하도 같이 가도 징징거려가지고 올린거야 그래서... 마태랑 그러니까? 못 봤겠어? <웃음> 저요? 비밀이에요 아참 네? 즐거웠었나 보죠잉? 네 음? 재밌었어요 그래요?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좀 들긴 했는데 그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빠스마셔대요 아, 뭐 <웃음> 이미 다 알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우리 어제 거품 목욕했어 찍었어? 어떻게 지어 뭘? 우리 가운 입고 더기고 뭔지 알아? <웃음> 우리가 외박을 하니까 그 준비물 다안 가져왔잖아 그가운에뭐 속옷이 젖잖아 음. 근데 나는 티가 안 나서 그냥 속옷 벗고 왔어 <웃음> <웃음> 근데 진짜 티안 났어 내가 그걸로봐도 티가 안 나더라고 음. <웃음> 그러니까 아그속옷서 아, 입은 거 아니었어? 거수거든요. 아하하하. 아. 아. 아. 이거 펙소라. 오, 나초아 초코 라면. 떡도? 떡어 우리 오늘 너를 위해서 과자를 사러 가. 그래. 우리 바를 어, 회사에. 떡을 회사에 어너뭐 <웃음> 좋아하지? 과자를? 콘치. 아산아산 그런 입맛이 또 나한테 네왜너 아, 맵고 짜고 단거 좋아하잖아 이아나최 와플 먹고 왔어. 오 음, 단단으로 시작했네 단단 아주 단단해요 <웃음> 어 단단하죠 너그 단단한거 좋아하잖아요 또. 네? 나 당연하죠 물렁한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복숭아도 딱딱 복숭아만 먹거든요 <웃음> 음.. 음료진만 들어오면 또 이런 얘기로 또흘러가는거으 <웃음> <웃음> 그거 아까 먹는데 <웃음> 어제 뭐술 마셨어요? <웃음> 해당하는거야 <웃음> 마트 코고면서 잘 자던데 마트는 아, 코고라? 오? 어, 코안고사었는데사구라시 같다고요 응? 나똥안 쌌어. 난 요정이라서 나 방구도 아끼거든 응, 음, 안무말제고 아, <웃음> 그러면 출발할 건가요? 네, 해야지 뭐, 우리 유진이를 위해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 아, 아, 아 왜요, 왜요, 왜요? 내 네, 맛이 좋아하는 과자다와요맛 아, 똥산이요? 뻥이요, 저 뻥이요가 먹고 싶어요, 오늘은 알겠어요 뻥이요예요 알겠어요 음. 뻥입니다 뭐라고? 어? 또 매우겠지? 야, 이거 카드냐? 떡 하나 더 준다. <웃음> <웃음> 리플씨가 보이죠? <하고 있어. 웃음> 야, 너는 내우겠지 지금? 아니? 하트 달라고 먹어야 돼. 치지 마. 폭 말이야? 아니야? <웃음> <너, 웃음> 아니야! 나 <여기> 이렇게 하달었어 <웃음> 양정은 사랑해 하고 있었는데? 어? 코코넛다. 거짓말하면 코 커지잖아요. 어. <웃음> 주연이 차타 빨리 코로나 좀 나아지면 우리끼리 어디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형아 그러니까. 그렇죠? 응. 떠나고 싶다 떠나고 그러니까. 니차 바다 가자 아 진짜 바다 가자 어. 이거 목적지 찍을까요? <웃음> 어디가, 어디가 제일 가깝지? 거기 안산? 천 인천, 인천? 응. 콘치 콘치랑 아그데 아, 뻥이오를 제일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맞아, 뻥이오, 뻥이오 미도는 뭐 좋아해? 형 미도 뭐 좋아해요? 과자 너나 좋아해 <웃음> 어, 마트 거기 안 처. <웃음> 귀엽다. <웃음> 마트에 뭐 다이몬 고민형한게 놓쳐. 아, 인형 하나. 어, 귀엽다. 어, 꾸며, 꾸며야 되니까. 어. 고민하면 미쳐 알아요? 버터리 하나 할까? 맞아. 나 버터는 좋아요 고민 양파. 콩런볼이거또 <웃음> 어서. 강료 <성료> 여기 있었네. <웃음> 오, 이거 는지퍼팩이네 괜찮다. 이런 거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아, 진짜 직접 직접 직접. 아, 이거 어, 꺼내서 먹는 거. 오케이오케이 오케이. 오빠 물어라도 볼까? 어, 아 그게 한번 전해봐. 화 그래. 최지영 오빠 너무? 왜? 뭔 없는 거 아니야? 너무 건조해? 어머. 응. 어? 뭐해? 사. 어? 뭐 사. <웃음> 오빠 과자 뭐 좋아해? 과자? 어, 아. 어. 좋아 우리 집 오게? <웃음> <웃음> 아니 그건 아니고. 빈고 형저 정훈이에요 제꾸비어 안녕. 형 저희 저 회사에. 그 과자 좀 사놀라고 하는데 형 과자 뭐 좋아나 하 뭐, 묻어 쳐 보려고 요안 좋은 기운이 좀 들긴 하는데. <웃음> 의심하지 네, 마.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웃음> 의심도 하지 마. 사인 거 같거든 내가 왔을 때. 아니에요. 피카츄 이런 거. 아 피카츄 <국가치>? 피카츄. <국가치? 웃음> 잠깐만. 마태 형이 지금 손에 지금 뭐 있어? 뭐야? 참... 피카치 있어. <웃음> 사람들 좀마태 닮았어. 안경 써가지고 마태 같아. 지적 이면서도 약간 좀무심한 척하는 약간 이런 학원. 오늘 옷이랑 비슷한데? 그러네? <웃음> <웃음> 이거 마트 같아. 그거 하자. 이걸로 하자. 스냅바를 올릴 친구를 찾아보자. 오케이. 화장실 안에 있다고 했거든. 이거 이거. 아, 여기. 이거 다 치워버려. 일단. 하자. 어 미는 거네. 오케이. 좋아요. 여기 어때?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너무 좋아. 오케이. 어 근데 이제 이, 이거 달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까지좀 <웃음> 섭취해 주는 거지. 맞지? 믿도한테는또 높을 수 있거든. <웃음> 미니언즈가 제일 위에. 어민니언즈가 이제. 어, 오 네, 좋아 마, 좋아. 마트 코너, 유진 코너. <웃음> 어 <웃음> 그럴싸해. 그죠 형? <웃음> 아, 처음 보니까 약간 의미가 있네. 이제 음. 여기에 뭐 그런 거 적어줄까? 여기가 이제 미도코너 어. 미도코너는 여기 이렇게 붙이고 어. 여기가 빙주코너 어. 이게 마테코너? 유진코너? 째굽은 유진 코너? 너가, 너 원픽은 뭐야? 너는 뭐 버터링 오래 오고 이런 거니까 그럼 여기 이제 째굽코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프린트해서 붙이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빙주는 왼손으로 적을까? 아 못쓰게 일부러? 어, 그럼 좀 하찮지 않을까? 어. <웃음> 왔잖아 벌써 왔잖아 <웃음> 이, 약간 병...병...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됐어 이제는 여기 있어야 돼 <웃음> <웃음> 여기가 이제 빈주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웃음> 마트 자링 마트랑 크딩 그리고 유진이 유진이 유진이 젤리 훈정냥 훈정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캐서 캐서 예 오우 야 그럴싸해 그럴싸해 예 우리 너무 고생했다 맞아 진짜 성공했다 자, 테리한테 한, 일단 테리아한테 하면 일단 자랑 할까? 준비해 테리아 봐봐 테리아 너의 이름도 있어 여기 너의 이름이 있단다 테리아 자. 나중에 캔도 사올게 너가 좋아하는 캔도 이마트에 캔 있잖아 너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나중에 캔도 넣어줄게 귀 진짜 너무 귀엽다 임유진이 유진! 유진! 유진! 임유진이 어? 어? 너 믿어도 있었네! 얘들아 우리가 너네들을 위해서 만든 게 있거든? 괜찮아이 아니 뭐가 괜찮아 <웃음>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웃음> 거야 선물을 준비했어 어 선물을 할게. 준비했어 아 빨리 와 봐봐 아니, 너네 어제 내가 굴린소울을 어?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 들어가 보세요. 맞아, 뭐. 들어가 보세요. 뭐가 있어? 뭐가 생겼을 거예요. 우와, 대박! 편의점이다. 어때? 이게 뭐야? 우와. 어때? 개 귀엽네. 마트 코너가 있어. 맞아. 왜왜 이게 이게 내 코너예요? 마트한테 미도는 무슨 과자 좋아했더니 자기 좋아한다고 해서 마트 닮은. 미도 형, 근데 어, 나 잠깐만, 나, 나 이것 여기 탑니다. 필요 없어요. <웃음> 그러면 뺏어서 본인 꿈에 넣을수 있어요 아 그럼 이렇게 <웃음> 이제 다시 욕심쟁네요 <웃음> 아니 나이 너무한 거 아니야? <웃음> 이거 뭐야? <웃음> 나 너무 귀여운 거야 대박 너무해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미덕님? 미도, <웃음> 미도 먹고 싶은 거 있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부카책 가져가 가져가죠 아,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맨날 사던 사람만 살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사와가지고 <웃음> 이렇게 채워 놓는 걸. 왜냐면 계속 저희가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 네, 네. 음. 가끔씩 과자 먹다가 남는 거 여기 좀 올려놓고. <웃음> 네. <웃음> 네. 네. 여기 다 장군들이 샀어요. 네. 제가 정훈이가 샀어요. 제가 정훈이가 샀다고? 네. 말도 안 돼. 뭐가 말도 안 돼요? 아 감동이야. <웃음> 아 말도 안 되게 감동을 받았다 그런 <웃음> 거는. 네. <웃음> 맛있게, 맛있게 잘 먹네요. <웃음> 맛있다. <웃음> 배고파. 그 <웃음> 먹었어? <웃음> <웃음> 그니까 다음에 또 깜짝 이벤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